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좋아 좋아 돈을 던졌어요 어? 찜찜이 이제 어? 바로 딱 절을 하는 자세로 어. 계속 아. 절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 방구라고? 에잇? <웃음> 뭐야 이거 우야. 이하 이제 녹화 해야겠지 다들 준비는 그렇죠? 됐어요? 나가 자기 소개 한번씩시킬 테니까 멘트 준비해. 와! <웃음> <너> 뭔 소리야? <웃음> 방금 누가 비행기 타고 와! <웃음> <웃음> 이러고 지나갔는데? 응? <웃음> <웃음> 어?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해산 자, 안녕히 계세요 <웃음> 참 말은 잘 들어 이럴때는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냐? 게임은 갈틱폰이라는 그림 그리는 게임이고요뭐 예전에 한번 플레이 해본적이 있으니까 다들 아실겁니다 못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까 꼭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썸네일 작가님들과 함께 갈틱폰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박수! 아 진짜 기운 없네요. 와, 정말 할말안났다 너무 놀라워. 어, 야, 너무 기대돼요. 어머. <웃음> 자, 오늘 썸네일 작가님들의 그림 실력을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하죠. 일단, 안녕하세요. 사장 플레임입니다. 왜 네, 박수 안 쳐? <웃음> <웃음> 자그 다음에 썸네일장을 맡고 계신 최고참 찜찜씨 네, 녕하세요오래누 찜찜이라고 합니다 썸네일장을 맡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 그 컨셉 밀고 갈 거야 <웃음> <웃음> 너 말투 왜 그래 <웃음> 자 우리 둘째 노호씨 예 둘째 썸네일러 노호예요 저돌 이번에 별명으로 삼겨진 돌을 떼내려고 왔습니다 <웃음> 지금도 돌인데? <웃음> 아니야 <웃음> 여전히 돌이잖아 돌보다 돌인 분을 이제 후속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이카시 어? 저였어요? 아이카시예요자 그럼 이카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신입 썸네일러 이카고요 돌로호 다음으로 돌하르방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근데 이카시랑 노호 씨나 진짜 목소리 되게 비슷한 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껴? 아 진짜요? 아 진짜 변조해야 되나? 그쵸 여러분 하나? 좀 비슷한 거 어.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카 시랑 동문으로 들어오신 고로케 씨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썸네일러 고로케라고 합니다 안녕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보라로방 네. 하나 추가요 네. 아 진짜 다 돌이네 아니다. 찜찜 씨 빼고 다 돌이야 일단 좀 <웃음>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고 진행을 해봅시다 찜찜 씨는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요즘은 썸네일 장으로 썸네일 말고도 썸스나 어타 작업이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썸네일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있습니다. 그다음 무 씨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오, 어? 저는 그냥 썸네일 그리는데요 받은 <웃음> 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카 씨. 아, 예. 어, 저도 썸네일 맞고 있고요 어, 다른 거는 어아이게아 네, 이게... <웃음> 아, 내가 이게 진짜 놀리려고 그러는 게아니라그 맹구 성대호 사는 거 같아 빙글빙글 고라만 빙글, 외따그 <웃음> <메타노. 웃음> 다음에 이제 그럼 고로케 씨... 네 저도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웃음> 약간 제가 그림을 여태까지 그려왔던 거랑 썸네일을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와어 이제 갈틱폰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 여러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을 우리 장작분들에게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의 주제를 적어서 이제 그 주제를 다섯 명이 다 그리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아이스 브레이커예요. 어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섹시한 귀신부터 해보자. 섹시한 귀신 나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이 이거 어떻게 그릴지 너무 궁금해. 이건.. 뭐지? 쓰 <웃음> 레이텔 아 이거 맞아? <웃음> 아니 이 인간들 가지? 왜 주제가 다 이래? 다그렇다 이거 절대 모자라 어, 벌거든데야 얘네 짰어아나 <웃음> <웃음> 모르는 일이에요 <웃음> 아 아니, 그림 연습하는 거 같은 계속 똑같은 거 긁고 있으니까 <웃음> 근데 그림 실력은 나아지지 않지 섹시한 <웃음> 기시 <Self> <웃음> <아니, 웃음> 와! 잘했어. 뭐야! 여러분들의 <웃음> 그림 실력 보기에는 어, 이게 최고로 좋지 않겠습니까? 어 큰일 났다. 엉덩이. <웃음> 엉덩이 좋아하셔서 엉덩이 강조해봤어요. 이, 이건 섹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쁜데? 나 경고했어. 왜? 와. <웃음> 아 제일 귀신같이 생기긴 했네. 완전 <웃음> 섹시하다. 아 <웃음> 귀여워. 이거 마우스로 그렸어요? 아, <웃음> 싫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 사장님 팬은 노시. 오! <웃음> 와, 진짜 아이, 잘, 잘 그렸다. <웃음> <웃음> 오, 강해, 강해. 아, <웃음> 왜이 <이렇게> 똑같아? <웃음> 와, 야, 구도 똑같아. 와, 이게 같이 <웃음> 네?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나 봐. <웃음> 아, <맞아>, 뭐, 사장님도 똑같아.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구도가. <웃음> 잘 그렸지. 사장님 때리는 미카씨 <웃음> 아니 진짜 짰어? 아니 진짜 궁금해 <웃음> 서로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어요? 안다이려지지 않았을까요? 나 분명히 <웃음> 중간에 딴거 받았는데 아니 근데 주제가 이렇게 통한다고?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웃음> 이렇게 통한 <통해지? 웃음> <웃음> 와.. 잘 그렸다.. 페이트가 잘못 어져서 와.. 발길질 당하네 이제 다양한 유도로 <웃음> 패고 싶었군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웃겨요>. 표정봐 <웃음> 탱탱볼 플레임? 작다는 증거죠? 와 귀엽다 나 아, 열심히 아, 그렸어 아. 와 너무 귀여워 아쿵 저건 뭐야? 아니 아. 와, 와, 이거 와잘 그렸다 치우 사장님을 때리는 분노의 고로케님 복붓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부터 와와 <웃음> 와, 너무 악랄하게 그렸다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 <웃음> 무다, 무다, 무다, 무다. 좋아 이걸로 가자 재밌겠다 <웃음> 아유 반대가 됐네 아, 키미밍입니다. 어, 키미밍도 합류? 생각해보니까 키미밍이 나랑 단둘이 일했을 때 <웃음> 뭐지 이거? 키미밍이랑 <웃음> 단둘이 일했을 때는 키미밍이 썸네일을 담당하기도 했었지. 찜찜씨 머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네? 찜찜씨 후사를 빨리 보자. 기억이 안 난다. 아 꽁지 머리구나. 어떻게 그래야 되니? 지를 거면 컨닝을 왜 했냐고? 하하하하하 됐다! 아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 아니라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었네데이야 <웃음> <웃음> <웃음> 자! 봅시다! 바텐더 힙쁨 음~~, 음.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너무 잘 그렸어 와~~, 와. 미쳤고요~~ <웃음> <웃음> 와 완전 열심히 하는 바텐덕이야 이가씨.. 의성어 뭐야 와 <웃음> 와, 완전... 저도 모르게 감탄이. <웃음> 소리 지르는 사장님 옆에서 한심하게 보고 있는 히쁨이 오잘 구렸어. 아니 근데 사장님인 거 알겠어. 여기 바보 털 때문에 바로 알아본다. 불꽃처럼 안 바라는 남편 옆에서 아이고 저 바라도 혼자서 힘들다, 아이다 하는 듯한 의 히쁨이. 아니 너무 <웃음> 너무 상세 <웃음> 너무 상세 <상쾌해, 웃음> <너무 상쾌해. 웃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렸구나. 이품이 겁나 이쁘게 그린 것 봐. 아, <웃음> 그림체 차이 <웃음> 봐 <웃음> 진짜. 음, 그다음은 컴펌의 고통.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썸네일 받고 오지게 받는 이카 눈물 <웃음> 아, 아 귀여워 아 가까워 사장님께 바꾸 <웃음> 받는 이카. 아 복수까지 갔어 아 이게 인원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은 이제 막 살인까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음화는 언제 나오나요 <웃음> 사장님을 번쩍 뜨는 뚝뿌 <웃음> 이거 이거 오염됐다 아 이거, 아, 아, 아, 이거 내가 그렸어 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뭐라고 적었는데 <웃음> <웃음> 플레임님을 던지는 뚝고자란다우래기 귀여워~ 보쌈이, 보쌈 된 아기 세상에~ 이 아기가~ 야리 자식이다~ 미미 컨미미 컨더 들어와요~ 헥미밍 들어올래~ 어, 전타워서 안된다고~ 아이빼내 아, 빨리 들어와 아이오빼아이키 오케이. 아, <웃음> 소범이도 있다고? 야, 풀통불방할래 소범씨는 <웃음> 네, 소범 절대 안 들어오려고 할걸? 그림을 엄청 못 그린다고 본인이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괜찮아요. 사장님도 쫄라매만 그리는데 다들 보잖아요. 그렇긴 한데 소범씨 들어올래요, 그러면? A few moments later 자 정말 갑작스럽게 인원이 추가가 됐는데 키미밍 씨랑 소범 씨 우리 편집자 두분 가볍게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키미밍 씨부터. 아 잠깐만. <웃음> 뭐지? 잠깐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놀러 온 키미밍입니다. 기껏 쉬는 날인데 왜안 쉬고 내 방송 놀러 왔어? 아니 저 원래 쉬는 날에 방송 보잖아요. 아 진짜 찐이다 오? 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지 그지 뭐 찐따라고? 어어나 <웃음>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그림을 걔 오지게 못 그리니까 네 히프미 보고 그리라고 하자 아 어... 그러면 저만 못 그리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완전 <웃음> 격한 반응 <웃음> 자 일단 그럼 소범씨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편집자 소범이고요 쉬는 날 아니지만 놀러왔습니다 <웃음> <웃음> 야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웃음> <웃음> 주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근데 좀 참신한 걸로 해요 음 오케이 계속 나 패, 패고 막 악성 사정 만들지 말고 <웃음> 방송에 관련되지 않은 거아 어. 방송 관련 안된 거? 어어 어. 이런데. <웃음> 뭐지? 저 자식? <웃음> <웃음> 이거 주제 뭐냐? <웃음> 희망사항을 적어놨네, 여기다가? 잘 시간이 너무 납니다. <웃음> 어, 시간이 <웃음> 어, 너무 어, 나와? 빡고수. 벌써 아, 끝내고 찍고 아, 있어. 심심. <웃음> <웃음> 아, 심심하다. 아, <웃음> 심심하다. 이렇게 달력을 써줘야 돼? 달력, 돈봉투면 월 그리잖아. 와! 오늘 월급들어오나? 아.. 뭔 소리야 <웃음> 이거 <이것도>. 있 설렌다 11일인데? <웃음> 너네 월급 어. 받은 지한 2주 지났는데? 어, 어. 벌써 설레 아. <웃음> 아 주제 개 웃겨 왜왜 <웃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경을 그리고 싶어지지? 이게 중독이구만 이건 컴퓨안 받아요 그리지 말라고 <웃음> 어, 왜 배경을 그려야 해 근데 고로켓 이 죽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제 웃음 소리도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숨 쉬는 소리도 안들림와이 주제는 너무 와 너무 기대된다 이 주제는. 근데 뭐지? 나는 미안하다. <웃음> 이 좋은 주제를 미안하지? 내가 망칠 것 같아. 한동안 미안해. <웃음> 다 그렸다. 뭐야 나보다 먼저 그린 사람이 있다고? 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무슨 소리 r <왜> 저래? i 얼 s o r r 리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새롭게 이상해. 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하나씩 볼까. 예. 예아 완전 기대 중. 안 돼, 안 돼, 안 돼. 저의 주제는. 청소기 <웃음> 위에 올라간 삼아 어 이거 네.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미쳤다. <웃음> 아잘 그렸어. 아아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이 주제를 했어야 했어. <웃음> 와. <웃음> 아 완전 잘 그렸어. 나 진짜. 소범 씨 그림 음. 너무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 진짜 완전 궁금해. 개봉밥. 소범 씨 그림 개봉막도아니 <목소리> 아! 아. 잘 그렸는데? 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그려서 좀 식었어. 사장님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쑥성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어네 네. 맞아요 쑥 아, 터지는 줄 알았는데 <웃음> 아 너무 보고 싶었구나 자 키웅이 씨 오오오 오 와, 느낌, 와,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거 청소기 개부러운데? 자 다음 주제 아 이거 저장해내 <웃음> 개인 소장 하겠습니다 제건 버리시는 거죠? 아니아니 <웃음> 아니. 평생 간지 자 다음 사장님 얼굴 위해서 신방 아, 굽고 아, 있는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아하핳하하 yeah. <웃음> <웃음> 아 그거, 진짜 네, 얼굴이네. 네, 네, 네. <웃음> 와 이분도 얼굴이네. 예얼굴이라고 <웃음> 네, 어, 얼굴이, 얼굴이 맞네 얼굴이네 <웃음> 다 얼굴로 했네 그렇구나. 대박 아 <웃음> 대사까지 아 나만 머리 위로. 아 야, <웃음> <얼굴이> <웃음> 와, 얼굴 푹치해보여 와, 쿠션가 <웃음> 미쳐보여. 슈슈슈슈슈, 돌라르방 <웃음> 이카 슈슈. 죄송해요. <웃음> 아, <웃음> 아, 귀여워. <웃음> 이게? 우와, <웃음> 돌하르방 이카 그 자체야. 와 <웃음> 귀여워. 무기 봐. <웃음> 1의일를 거쳐 꽃으로 변경된. 와.. 와이 와, 와. 와, 와, 카씨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역동조인데 지지미야? <웃음> <진심이야? 웃음> 진짜 와, 잘 그렸어 와 진짜 잘 <웃음> 그렸다 사진인 줄 알았어 옆에, 옆에 뭐야 저거? 죽어있 어, 뭐? 죽어있어 내가 <웃음> 죽어, <웃음> 죽어 <웃음> 내가 죽어 있어. 이해하고 보면 무서운 사진 그런 건가? <웃음> 나 최선을 다했다. 꿈인가요? 아, 토이야. 아, 아뭐좀더라 소중한 직원들에게 아. 월급 돌리고 지갑 털린 사장님. 아. 내가 맨 처음 그렸던 거. 아, 아, 예. 1, 2, 3, 4, 5, 2, 7, 8, 9 아, 직원 너무 많아 어? 아, 와. 그거 키밍키이에요 아, 너무 다나한걸 포즈가? 뒤에 찜찜이다 와,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주압 <웃음> <웃음> 텅텅 어. 와. 일이다 그렸어 이거 이거 다 그렸어 그래, 이거 거지? 대박 나왜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하찮냐고 <웃음> 울면서 마우스로 갈퇴폰 하시는 소름이 아. 아, 와 귀여워. 너무 잘 그렸어 아, 저 저장 좀 <웃음> 해주세요 <웃음> 이거, 어 이거 팩맨 닮았다 본인 너무 와 진짜 다잘 그렸다. 아 소음 아, 씨가 안 그래도 캐릭터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림이 다잘 나왔네. 미밍콘 주제 진짜 내가 기대합니다. 아마 맞을 걸. 조조의 좋은 포즈를 하는 플레임. 오 아, 제대로인데? 고 그렇게 조조 봐요? 네 봅니다. 오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웃음> 와 <웃음 야, 미쳤다. 우와, 이거 우. 웃긴 게 아니라 경외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잘 그려서. 제멋스러워. 그래 와, 와, 오! 야!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느낌이 <웃음> 있어! <웃음> 근데 손은 뭘뭘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먹거요만도 전...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내가 아는 장면이 거밖에 없어. 아니 아, 아, 아, 손정이 아, 좀... 아, 저는 아, 조절 몰라가지고... 아, 나... 오! 잘, 잘 그렸다. 아니, 잘 그렸는데, 나름. <웃음> 오! 아, 오 아, 아, 이건 진짜 좋쳤다 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진짜 느낌 잘 살렸다, 와.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그냥 그림 실력으로 다 커버한 느낌이여. 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얼. 티비 채널 가루챈 키미밍모 아, 가루챔, yeah. 아. 와. <웃음> <웃음> <웃음>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키희밍 티비로 전환했어. 옆에 어. 튕겨져 나가는 건 나인가? <웃음> 아. <웃음> 살리려고 노력했어 키희밍이라는 느낌. 아, 좀 믿네요.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키웅다>. 오, 귀여워. 더 <웃음> 당해야지. <웃음> <웃음> 마음에 들었나봐. <웃음> <웃음> 레동몽이 <웃음> <레동뎅. 웃음> 채널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네. 네 얼굴 사달라. 아, 예? 무슨 아, <웃음> 이인한 말을 해? 뭐라고? 사장한테 뭐라고? 이 <웃음> 어, 이름 뭐 이름 왜쳤다고야 아, 자기야. 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이에요. 어, <웃음> 아, 뚝딱 뚝딱. <웃음> 뭐하지? 구독하지? 야이 주제 미쳤어? 이거 누가.. 누가 썼어 어? 이거. 난가? 날씨 더러워. 거울 봤어요? 얼마? <웃음> 누가 이래 오래 걸리 산어. <웃음> <웃음> 와우. 아 진짜 더러워.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히포미는 괜찮은데 내가 더러워. <웃음> <웃음> <웃음> 주제 뭐왜 저래? 방은 왜 그래? 더러워. 어, 누가 된 건지 어? 모르겠지만 정말 더러웠다. 내가 봤을 땐 히포미다. <웃음> 부정하지 <웃음> 마. 이따가 결과 다 나와. 다 나온다고? 너 그거 모르고 냈지? 어. <웃음> <웃음> 어떡하지? 이거 좀 인권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가? 또 약간 <웃음> 인간 용의해. 인간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웃음> 그 정도냐고? 여기 <웃음>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제도 개판이 되는구만.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비명 <웃음> 소리 뭐야? <웃음> <웃음> 아제발 아니 얼마나 끔찍한 거면 비명 소리가 들려. 아저 야동 보는 줄 알았어. 뒤에 저거. <웃음> 저거. 뭐지 이게? 하단에서 하단에서 죽인다. 이거 누구야? <웃음> 뭔지알것 같다. <웃음> 아니 어쩌다가 주제가 2하단이 났어? 이게 뭐지? <웃음> 한번 맛좀봐요 좀. 봐요, 좀. <웃음> 왜 갈수록 이상해져. 불안하게. <웃음> <웃음> 와나 이런 거 보려고 썸네일로 거 아닌데 으야와 우리 진짜 이 결과가 너무 궁금해 빨리 보자 빨리 <놀람> 보자 <놀람> 진짜 진짜 를 창업한 찜찜이 이거, 아,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아, 와 닿네 와, 와, 와, 저 멀리 갔어? 보이는 게 찜찜이야? 대박 <놀람> <놀람> 네가 어, 하나 왔어 카페 오. 와. 그대로 전달 오. 잘 됐어요? 오. 아, 저 컵에 오리 사장이 된 아, 키 저거 마시멜가 이번에도 아, 전달 잘 됐고? 아. <웃음> <웃음> 지지. 나름 아, 준수하게 아, 잘 아, 해석한 것 같아요. 와. 오, 뭔가 디테일해졌다. 이피엽파. 트와킹 춤. 아, 이런 게 왔나? 이거 때문에. 이 자식이 범인이네 아, 이걸 아, 받자. 아, 너무 격렬하게 아, 흔들잖아. 지금. 와. 아, 이건 노우 씨가 아, 소리지을 만했다. 진심 잘라서 아, 키스 날리며 뒤를 향해. 아,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는건또 은근 즐긴 거 아니야, 노우 씨? 이거 거주제로 안해 주시면 아. 안 돼. 네. 님. 바레블 적어 플레임 님 사냥하는 동남이 음. 아, 어. 이거 어 이건 거 같아. 이건 거 같아. 어, 이건 거 같은데? 거 같은데. 그리고 범인이 남거못 아, 봤어. 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 귀여운 <웃음> 그림이. 자, 이 카시가 어떻게 적었다 봅시다. 한 눈을 파는 사장님을 아.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동남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 한눈을 파는 아, 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뭘 네? 설마. 어, 설마 소범 씨가 눈을. 그래서 지금 그림을 와, 와. 와. 한눈을 파는 뭐. 걸 이렇게 해서 그랬어? 저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약간 넌센스 식으로 미쳤냐고 아, 이게 소범 씨가 미쳤네 소범 씨가 번인이냈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으아작을 <목소리> <목소리> 사랑하는 아. 플레임TV 와.. 와 쭌다 분위기 진짜 비쥬었고요 어. 나 아, 이런 거못 뭐, 닦았는데? 어디서밖에 못는데 곁에 왔는데? 있어서 행복한 플레임 <목소리> 어또 이상해진 거 같은데? <목소리> 뭐야 핥았어? 누가 핥았어? 이개새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기다려봐 야너 죽일 거야 내가 아니 심지어 빤스야 <목소리> <목소리> 아 맞네? <목소리> 아니 강작 <장작. 목소리> 아 저기까지 <장작>. 바 <목소리> <야, 장작. 목소리> 아니, 어플론 왜팬스캡프 끓여놨어 <목소리> <목소리> 자, 돌아왔고 고로캐시 봅시다. 작장을 합작하며 기뻐하는 찐이. <웃음> <스테이버>. 작장 너무 <웃음> 충격 <웃음> 먹었나 봐 고로캐시가. <고루케> <웃음> 자, 잼잼 씨. 어, 배아파 와! <웃음> 바깥포지. 방금 방금 뭘 살짝 그긴 거 같은데. 미스타에인가한 <웃음> 벚지? 미스터, <에그인가? 기어졌다. 웃음> 미스터 아니, 에그? 내가 이거 저렇게 <웃음> 그거서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장작을 선명하게 아, 할플게할거아아아우야 음. <웃음> <웃음> 이번 범인은 희쁨이었네저 죽여야 돼. 범인 잡기 게임. <웃음> 공포 게임을 하는 서러에 바라보는 <웃음> <뿜이>. 어, 희븀 희븀은 뭐야? 뭐라고 썼나? 아, 이거 안 택시 잘못오 근데 제대로 그렸어요, 지금. 아아죄송 <웃음> 거울보고 충격먹 아이고 거울도 아, 봤구나.. 보고 <웃음> 들어와 하는.. <뿐님>. <웃음> 아네데난 충격먹은 음, 음, 거를 거울보고 충격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잘생긴 어. 거에 충격을 받은 거지.. 아, 뒤에서 들어워한다고 음. 하길래.. 아, 아, 거울 속에 자신에게 나를 <웃음> 수시으에 빠진 사장님을 보고 할만한으로 바라보는 어이없는 기쁨이니까.. 아..설명.. <목소리> 아 싫어. 아어 <웃음> 진짜 죽일까? <웃음> 아 진짜 <웃음> 짠까? 슈퍼 여로가 된준 새벽. 어? 저런 아, 거 주... 없었는데. 거아 뭐야 에? 완전 완전 이상해졌다. 계속. 아, 슈퍼 가는 중이랑 기타 정등아 기타 정등저 동네는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 잘 알았었어. 웃음> 와, 오, 되게 잘 그렸다. 어. 플림이 어, 운영하시는 슈퍼의 아, 야식 사러 간 준님, 그런 저... 슈퍼를 차린 플림. 아, 어, <웃음> 어, 어. 사라졌어. 아직 하고 있는데. 사라졌어. <웃음> <살아봤어. 웃음> 아, 서범 씨 주제. 얼마 범인이야? 상대를 보긴 힙은가 플라. 이런 거못 받았는데. 안못 어, 받았는데. 아, 더러워 아, 진짜 아,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그대로 맞췄죠? 내가 전달을 못했어 아, 그리다가 말았네 게서, 아, 이거 내가 내가 트롤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임? 대체 뭐임. 뭐임? 플레임의 어깨를 저, 저, 저, 저, 저, 누군가 잡고 있고 뭐. 옆에서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희쁨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플레임, 어, 그게 아직도 마누라로 보이니? 와, 아, <웃음> 그래서... 그 공부별로 바뀌네 이게 와, 미쳤다 오! 오, 오 세상에. <웃음> 와, 너무 잘했다, 근데. 와, 진짜, 진짜 느낌있게 네. 잘 그렸다. <웃음> 그래 그래 그래 나, 그래? 나, 이, 이 <웃음> 자식. 주제가 너무 지금 무섭거든요, 보기가알것 같아. 뭘까? 신이 야, 네가 왜고왜 그래, 이거지. 어, 그래도 줄 어. 어. 알았어. 어떻게 해선을 다해서 그렸고. 사장님과의 의미난 <웃음> 사랑으로 볼에 뽀뽀하는 팀의 민주를 사 사랑을 응원한다 아우, 야, <웃음> 이거 야, 너무 이거 너무 <계속>. <웃음> 야! 볼이 빠졌잖아! 아 근데 키밍김이니까 아, 아, 아 그럼 아, 다행아 이번에 내가 뽀뽀를 하고 있네? 기객전도 됐어 잘했네. 나름 전달 잘했네. 아, 아, 아 진짜.. 아 정말 더럽다. 아, 그 와중에 아, 잘 그렸어. 저장해야지. 아, 저장? 뭐를? 저장해야지. 요구가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잘 그렸어. 진짜 3천만 아, 아, 남은 갈틸콘. 우리 애니메이션 재밌었다. 해보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을 8명이서 8장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 파이팅 나다 아. 그렸어 내가 졸라맨으로 그렸으니까 다른 분들도 졸라맨으로 그려야 된다고? 아 편하고 좋지 뭐왜 그래 근데 사장님이 8번 그릴 거잖아요 다 뗀네 <웃음> <웃음> 지나갈 때마다 다 졸라맨으로 바뀌다 와 이거 어떻게 그리냐? 아 이렇게 뒤에 나오는구나 일단 똑같이 따라 그린다 내가? 그럼 애니메이션이 아니지 않아요? 따라 그렸더니 꽤 그럴싸해 보여 애니메이션인데 갑자기 생기면 안 된다고? 넌뭐 얼마나 프레임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거야 우리 8장임 끝나 애니메이션 <웃음> 8장내로 기승전결이 다 완, 완료가 돼야 된다니까? 와 ]구나? 진짜 이게 그림 미쳤네 나 진짜 애니메이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거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 쯤쯤이 당신이지 이거 난 아무것도 안 찾았어 개 열심히 그렸네 이거 <웃음> 아 이거 배경을 언제 그려 미친!! 아아.. 내 귀에.. 난 이번에 배경 안 그렸는데? 아, 시간이 없어!! 오.. 내이 얘들아.. 앞으로는 내가 썸네일 열심히 그리라고 안 할게.. 제발 아. 대충 그려줘..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 아니.. 다 했다.. 나랑 같이 애니메이션 하실래요? 아니요.. 웃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다웃절 역을 일었는데 그냥.. <웃음> 여기 어디죠? 펄션을... <웃음> <탈출을> 이거예요? <웃음> 어, 그러면은 다음 달 월급도 없는 거네. 기억을 잃었으니까 사장님... 음. <웃음> 여기 돌아왔는데 뭐지? <웃음> <웃음> 와 자랑스러운 풀동부에이러니야 <웃음> 아... 기억... 어. 이거는... 이거 다음에 뭐 그리지? <웃음> 만화가 끝났는데요. 바로 완결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됨! <웃음> <댐. 웃음> 와나 사장님 러프 말고 해적 불가능한 거 처음 봐 몇만? 아. 모르겠으니까 폭발시켜야지 아. <웃음> 폭파 엔딩 여러분 뭐야? 지금 전원 그림 다 그리신 분들 빨리 고로케 씨한테 한마디씩 말고세요저 네? <웃음> 아, 인간 불안해. 오늘 혼방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어 뭐야 뭐야 시간이 부족해 고렇케씨 살아 계세요? 제발 받쳐 맞아요. 정말 고로케가되신건 아니죠? 아쉽겠다 <웃음> <웃음> 착한데. 아, 그러니까. 뭐지 말을 네, 못 하네. 하신... 힘드네요. <웃음> 아, 와, 시간이네 와! <웃음> 이게 뭘까요? 공기놀이 하는가? 야바야노. 이 여긴 결말 다친 그리. <웃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웃음>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 야. 와, 드디어. <웃음> 첫 번째 장면. 나 이런 어? 그림 못 봤는데? 와, 또. 어, 뭐 <웃음> 뭐? 이 이건 진짜 그냥 아, 달리는 거잖아. 아, 오, 오, 좋아, 좋아. 딱 의도한 대로 됐죠. 설레. <웃음> <웃음> 아, 그, <웃음> 아, 그, <웃음> 아, 귀여워. 어? 어, <웃음>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 위로 그림이 위로 조금 갔습니다. 살아 있어. 엥? 뭐 <웃음> <웃음> 와 <웃음> 여기서 급 고퀄. 야 근데 그 와중에 지형 지물은 <웃음>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네. 아니 뭔가 그런 게 있다. 있길래 전달은 <웃음> 해야 되는데. <웃음> 이제 완전히 그냥 경기장에서 퍼즐로 자는? <웃음> 아, 저 아, 위쪽에 오. 떨어지는 거 뭐야 저거. 저, 아, 아! 뭔진 모르겠지만 뭐야? 먹었어. 원래 아니야? 어. 아, 오. 오. 아 이런 식으로, 그러사한디? <웃음> 아니, 저 중간에 잠드는 게개쩌네 진짜. 미친 <웃음> <웃음> 저는 라면 들고 가서 같이 본는데그 아. 뒤에. 와, 야 이거 진짜 라면이요? 잘 나왔어. 진짜 아. 이거 남았어. 잘 이거 잘 나왔어. 어. 아, 라면이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자 왔어요. 정말 어. 미묘하게 어. 여기다 자빠지게 어. 했어. 아니 오. 웃고 있는데? 일부러인데?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공감이 <웃음> 지나가서 그래 아, 넘어질 아, 거라고 아, 상상을 못한 거지 와저 와, 진짜 아, 힘냈어요 사장님 아, 노력했다 와 오, 나름 노력했어 아, 아 소범 씨도 노력했어 어 라면인데 오 대박 그림 완전 제대로 이어갔어 와 대박, 대박. 아, 야이건 진짜 그냥 하나요? 애니메이션인데. 와, 와.. 이건 대박이다. 아, 잘어이다이쁘마 얼굴 괜찮니? 어.. <웃음> <여군요. 웃음> 라패팩 했다고 생각하자. 멋져. 이거 진 장면이야. <웃음> 이게 뭐지? 약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맡기는.. 아.. <웃음> 야 와. 이게 그거냐? 주먹 지르는 거? <웃음> 아, 죄송난 그런 거안 왔는데?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주먹을 조금 더 내질렀어요. 와! 나이님이 믿고 나다나 마우스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렸어. 와! 와! 제대단인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는 잘 그렸잖아. 어, 여기까지는 잘 그렸는데. 제가 말. 받은 거미친 걸... <웃음> 한거구나 아, 그러니까 아 시점을 아 바꿔서 혼신의 아 가위바위보로 바뀐 거구나. 음. 아, <웃음> <헛뜨렸는데>. <웃음> 가위바위보로 우주가 소멸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 아, 아, 아, 아 <웃음> 사상 최강이 가위바위보였다, 와. 최강의 와, 아니 <웃음> 아, 이어지는데? 와. 와, 마찬가지네. 아, 아, 그래. 약간 돈 흔들흔들하고 사장님이 절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던졌어요. 어? 찜찜이가 아, 이제 이런, 바로 딱 했고? 절을 하는 자세로. 계속 절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군요. 저도 추가로 돈을 더 떨구는 방구도 아, 추가로 하 <웃음> <방구라고? 웃음> 어? 아, 방구라고? 에이? <웃음> 이 음, 그래. 그 아니 여기 완결 났길래 <웃음> 그냥 <웃음> 뭐라도 머리 선아 아. 좋아 좋아. <웃음> 어떻게 될까? 아. 난죽어 와. <웃음> <웃음> 와, 와 진짜 잘 그렸다. 와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웃음> 아이고 기앞구근이아 진짜, 김, 김이빙이 음. <웃음> 아, 진짜 <웃음> 개 웃겨. 아 어, 귀여운, 귀여운 잠자기 어. 폴는거 생각했어 어 약간 점프하려고 예, 자세 잡는 그런 자세인 거 같아요 어, 어. 뭐지? 아, <웃음> 갑자기? 아, 자 머플러가 갑자기. 갑자기 팬티로 바뀌었고 짜잔 하면서 잠자리 잘 꺼내는 아. 아. <웃음> 광기의 광기의 나비잡이 어. 팬티 유지됐고요 팬티 아, 계속 아, 유지 <웃음> 중 팬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여전히 팬티고 <웃음> 아 이거였구나. 아, 아 이거였구나. 찜찜씨가 나비를 무사히 다 잡은 모습. 내가 그래서? 다시 놔줬어요. 와 오, 나비였구나. 나비를 <웃음> 놔줬는데 <웃음> 키위밍이 구슬인 아, 줄. 구슬인 <웃음> 아줄 알았어. 어. 내 어? 그림을 모욕했어. 갑자기 구슬이 되면서 <웃음> 네. 다시 잡았어. 그리고 끝났어. <웃음> 에이? 진짜 물음표다.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여기 탁 잡은 장면에서. 아. 진짜 가만 안놓 진짜. 내가 못 풀러 패티 아니랬지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아 올라가. 자, 다음 절대로 내라. 자, 플레임젠즈를 그, 그, 그, 그려주셨고. 내가 본건 이런 게 아닌데. 어? 어? 이게 왜그렇게 됐어? 다음 노우 씨가 뼈를 그렸어요. 와, 오, 진짜. 진짜 멋있게 잘 그렸다. <웃음> 더 높이 올라가는 중. 와. 아, 아 야, 고렇게 미쳤고. 저 범인을 알겠다. 이 다음 장면이 아. 지금 전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아 개색. 순수했네, <웃음> 순수했어. <웃음> 아, 풍선이 터졌네. 갑자기 스토리라인이 생겨버렸어. 아, 기여전이 아, 좋아하는 플레임. 근데 이거 시작 센치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센스 <웃음> <한쪽> 환생했네. 환생. <웃음> 환생겼네. 와 플레임 때좀 환생했어. 와 근데 저기 딱뼈다이 아, 던지기 있어요. 전까지는 진짜 개간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동선. 갑자기 아, 푹어들었어. 아이스 아, 크림. 어, 어. 퀄리티를 올려줬어요. 찜찜이가. 감사합니다. 이게 역변을 좀할 건데. 커다래 가지고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아, 어 그렇지. 뭐, 여기서 딱 놓치죠 이카시가아 <웃음> 너무 커요. 갑자기 더, 더 커졌어요. 아이스 크림. 여기까지도 좋아. 와 그리고 나 여기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그렸다고 장담할 수 있어 예. 와.. 와내 그림 실력이 이 정도면 거의 신급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아 귀여워! 아어 아, 네. <웃음> 이것도 애니메이션 잘 됐는데? 네.. <웃음> 어, <웃음> 좋아. 보하기도 아, 해봤네. 아, 아, 아, 잘, 잘 나왔어요. <웃음> 존이의 예 여신, 섹시 미녀, 힙한 프린세스님의 앨범. 존스? <웃음> 존스? <웃음> <웃음> 아 자신이었구만. 이게 그거네. 아, 근데 <웃음> 도민호 <더미도> 훨씬 많았네. 왜 이렇게 많았네? 훨 <웃음> 도미노가 훨씬 많았네가 너무 웃겨. <웃음> 도미노 재밌겠다 하고 쳤어. 근데 여기에서 그리다 말았어요. 너무 그랬어. 점점 짧아졌구나 해서. 아, 어, 어. 그런 거구나. 여전히 음, 계속 재밌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말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재밌겠지? <웃음> <계속 웃음> 뭐가 그렇게 뭐. 재밌을지? 계속 <웃음> <계속 고생이> <웃음> 계속... <웃음> <웃음> 내가 존니로 바꿔줬어요. 사라졌어.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리다가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 이제 다쓰어져은 어. 그래서 사라진 도비노는 어디? 정신 도비노드. 도비노드. 도비노드. 도비노드. 도비노드. 도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갈틱폰 한전 수전다 겪고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네요. 너무 재밌었다. 아나 진짜 <웃음> <웃음> 아까 그 앞구르기 때문에 너무 <웃음> 타격을 많이 받아서 <웃음> <웃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 <웃음> 자 각자 한마디씩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저는 콜동부 합방 할 때마다 너무 레전드 찍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저희가 이제 콜동부 멤버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를 할,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찍어보고 싶습니다. 와 끝! 와 자, 이 목록 순서대로 할게요. 찜찜! 아 일단 이 썸네일 누가 그릴지 참 기대가 되고요 저도 <웃음> 참 재밌었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대박! 와, 아주 바람직한 <웃음> 멘트였어 어, 오늘 그라도 처음 이렇게 합방도 같이 해보고 재밌게 즐겼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진짜 목소리를 많이 못 들려서 다음에도 <웃음> 또 기회 되면은 더 목소리 더 내서 좀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게 보겠습니다 <웃음>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광기를 발산해도 되는 이런 합방 너무 좋고요 우리 풀동부들 다 힘내고 있으니깐요 많이 봐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아, 아, 이내네일은노우 씨가 그리는 걸로 와 아니? 과연 그럴까? 자그 다음 이카 씨아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실제로 도 앞에서 너무 긴장했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편한 사람들끼리 게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아 앞으로도 교통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탕 잘 치다 갑니다 <웃음> <웃음> 납치돼서 분탕 치고 가 그럼 소범 씨어 이렇게 오래 할줄 모르고 납치됐다 <웃음> <웃음>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누가 편집할지 궁금하네요. 네, 난 아닌걸.. 그걸... 뭐, <웃음> 그말 하면은.. 나, 나.. 난 가! 그 자, 이거 썸네일 누가 그릴지 궁금하다고 한 사람이랑 편집 누가 할지 궁금하다고 한 사람 아아.. 내 차성!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아쉽지 않니? 약간.. 그거 하자, 그거. 어.. 해 어... 몬스타 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웃음> 이 멤버로 인센티브 쟁탈전... <웃음> 없었다. 뭐 하려고 합시다. 했는데요? 뭐 하려고 그랬냐고? 그냥 <웃음> 아, 플레임 아니. 가장 열심히 잘 그려주시는 분?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겠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깔끔하게 참여한 인원한테 보너스 주시는 걸로 하죠? <웃음> <웃음> 그래! 그러자! 오 어? 진짜? 와! 오늘 님 갑자기 뒷탱겨 네. 보인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습니다 다들 잘 들어가요. 빨리 가서 일해 이제. 네! 재밌었어요.